윤석열 전 총장은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가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발언은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실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. 본인의 소신에 찬 그리고 본인의 철학에 기반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소신 발언을 한 것입니다. 고발사주 선거기국기물란 녹취록이 공개됐는데도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모르새로만 김웅 의원은 여전히 거짓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. 녹취록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 외에 두 가지 수사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해야 할 내용입니다. 첫 번째 통화하고 두 번째 통화 사이에 그러니까 10시 10분경부터 4시 25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김웅 의원이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. 조성은씨와 첫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와 상의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입니다. 김 의원은 두 번째 통화에서 첫 번째 통화와 달리 고발을 매우 서두르는 모습을 보입니다. 급하다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연신 강조합니다. 고발에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전부 가이드하며 고발만 하면 나머지는 다 얘기가 된 것처럼 봅니다. 2020년 4월 3일은 금요일인데 당일 이동재 기자가 양심 선언을 할 테니 이걸 키워서 최대한 빨리 월요일에 바로 고발을 하자고 합니다. 첫 번째 통화하고 두 번째 통화 사이에 누군가.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고발에 대한 자세한 상의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. 공수처는 이 6시간 동안 김의원이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김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대역을 써서 녹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이전 기자가 당일 양심 선언을 할 거라는 정보는 또 누구에게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. 채널A 자체 진상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작년 5월 25일이고 이전 기자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밝힌 것은 더 늦은 작년 7월 2일입니다. 그런데 김웅 의원은 녹음 파일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이전 기자가 대역을 써 녹음했다는 사실까지 4월 3일 오전에 이미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. 게다가 김 의원은 이날 이전 기자가 양심 선언을 할것 같다는 정보까지 갖고 있으며 고발장 제출을 이 양심 선언과 연결시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고발장을 전달하는 차원을 한참 넘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.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러한 정보를 누구를 통해 얻게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알아내야 합니다. 비록 김웅 의원과 그 일당의 기도가 다행히 불발로 끝났다곤 하나 윤석열 검찰이 김 의원과 한몸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개입, 선거개입이자 국기물란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공수처에 촉구합니다.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수 있습니다. 소환을 통보하고 안되면 체포라도 해야 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김의현 일당이 또 어디에 모여서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. 또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. 공수처장님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. 이러다가 벚꾸라지들은다 빠져나가게 됩니다.